쉽게 배우는 중국어 음, 운, 학. 김태경 선생님이 지었습니다. 자, 그래서 바람, 상고시대. 뭐 이렇게 나옵니다. 석, 명, 지금의 산서 지역 사람들은 풍을 방암으로 읽었다. 방암, 바암, 바람, 바람. 바람입니다. 바람. 금, 산서.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. 자, 강상원 박사님 책에 보면은 이 풍을 갖다 바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. 산스크리트어로 바람. 바람.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. 자, 강상원 박사님. 책입니다. 자, 윈드. 바하람. 바하람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김설애 선생님 유튜브에 보면은 김설에 예,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픽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산서지역에 지금 자, 요하문명, 환국, 신시배달국, 당군조선 범입니다 이게 예? 이 사, 이, 이쪽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동이족 사람들이 자 산서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산서 사람들이 지금 예? 중국을 의문하게 지금 바람을 갖다 f r 이렇게 발음을 하고 여기 살았던 거예요. 쭉 띠를 형성하면서 을 이게 이런 증거 자료입니다. 동의족이 한자를 뭐 만들었다고 만들 그 증거 자료가 많아야 되는데 이런 걸안 한다는 거죠. 이게 증거 자료입니다. 아주 잘그 그래픽을 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. 와람, 방람 같은 겁니다. 이게.